안녕하세요 동문입니다 저는 지금 김포공항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드디어 조금 특별한 제주도 여행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바로 바로 바로 걸어서 제주도 한 바퀴 걷기 걷는 걸 워낙 좋아하기도 하고 버킷리스트에 국토대장정이 있어 가지고 이번 여행을 계획을 하게 됐는데 기왕 걷는 거 예쁜 풍경을 보여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제주도로 이렇게 선택을 했고 <목소리> 무거운 가방을 들고 제주도를 돌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몰라서 좀 넉넉하게 일정을 잡아놨습니다 동 이스타항공에서 제주노선 재운항을 하면서 9,900원에 비행기표를 뿌려 가지고 갈 때, 올 때, 9,900원에 왔다 갔다 합니다 제막 제주공항에 도착을 했고 일단 이 여행 컨셉이 걸어서 제주도를 한 바퀴 도는 거기 때문에 오늘 머물 숙소가 있는 이오테우 해변까지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행기도 연착되고 그래가지고 부지런히 한번 가볼게요 어, 아 근데 이거 어깨가 너무 아픈데? 많이 걸어왔다 생각했는데 아직도 공항을 못벗어났어 다리는 괜찮은데 어깨가 진짜 아프네요 어깨가 짐을 많이 줄인다고 줄였는데도 이게 노트북이 들어있어서 그런지 고깃집을 이렇게 예쁘게 놨구나 오. 확실히 제주도에 오니까 건물들도 다 낮고 차가 많이 안 다니는 데로 오니까 공기도 맑고 별도 많이 보이네요 이오테오 해수욕장 도착 아, 이제 바닷소리가 들린다 찐 제주에 온 느낌 지금 막 게스트하우스 들어왔는데 사장님도 너무 친절하시고 방 컨디션도 너무 좋아 가지고 완전 대만족. 지금 위에서는 이제 게스트분들끼리 파티를 진행하고 있다 그래 가지고 저도 잠깐 올라가서 인사만 드리고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올라갔는데 여기 트래킹 하시는 분이 저랑 같은 방 이어 가지고 그분은 이제 막 히말라야도 갔다 오고 몽블랑 산도 갔다 오고 성지순례길도 걸어보고 트래킹 경험이 많으신 분 이어 가지고 막 이런저런 꿀팁도 전해 듣고 간식으로 아르기닌에다가 소세지까지 주셔가지고 이거 하나 먹고 시작할게요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저기 이호태우 말이 보이네요 일단 출발하기 전에 국기 개항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출발! 오늘 도착 예정지는 협재입니다. 협재 협제 해수욕장까지 약한 28km 정도 될것 같은데 협재까지 열심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안도로를 이제 나와가지고 제주시에서 서귀포시를 잇는 서쪽 도로 일주소로를 쭉 걸어가지고 애월까지 갈 겁니다 꼭 바닷길을 걷지 않아도 제주스러움이 느껴지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아요 오. 오 향이 좋아 노을 해가지고 엄청 예쁘다 저기 벚꽃도 다 폈어 걷는 거의 장점은 걸으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좋은 사람들입니다 방금도 이제 길가에서 일하시는 분을 만났는데 너무 반갑게 인사해 주셔가지고 원래 아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저도 반갑게 인사를 해드렸습니다 어 저긴 뭐야? 애월을 도착 공백도 펴 있네 걸어서 제주도 한 바퀴 목표는 뭐 완주도 완주지만 안 찡찡거리고 걷는 겁니다 되게 힘들 것 같은 예상이 드는데 추상에 안 힘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애월까지는 한 8km 정도 남았고 애월이 오늘 갈협재딱그 중간지점 정도 되는데 거기서 일단 이것저것 좀 먹겠습니다 배고프네요 걸었더니 어우 덥다 옷이 지금 다 젖을 정도로 땀이 많이 나가지고 벗어서 좀 말리고 있습니다 뽀얀 피부 이렇게 챙을 큰 모자를 쓴 것도 피부를 지키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이제 해가 뜨니까 덥긴 더워도 날씨가 좋네요 비가 안 오는 것만으로도 어디야 저게 수산봉이라 그러네요 수산봉 중간중간 잘 쉬어 줘야 될것 같아요 쉬고 나니까 또 약간 페이스가 올라가는 느낌 또 쉬면서 물도 마시고 땀좀 좀 식히고 그랬더니 발에 부스터를 단 느낌 주변에 유채꽃 밭이 이렇게 있으면 은 전방 한 10m 20m 전부터 그 유채꽃 향이 막 나는데 유채꽃 향이 진짜 좋아요 왜이 유채꽃 주변에 벌이 많은지 알것 같아 내가 벌이었어도 유채꽃 먹었어 에어 해안도로를 걷고 있습니다. 되게 라이딩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길이 잘돼 있어요. 잠시만 간단하게 라면에다가 이순신 김밥이라고 김밥집이 있어서 한번 야무지게 먹어볼게요. 김밥 속꽉찬거 보세요. 고하고 먹는 음식이 더 맛있는 느낌? 아 이게 이제 밥까지 먹고 좀 쉬니까 색 선명도가 더 진해진 느낌이에요 <목소리> 협재에 이미 게스트하우스를 예약을 해놔서 오늘 무조건 협제까지 가야 되는데 예뻐 보이는 대로 새고 있어 가지고 진짜 부지런히 가겠다 이제 커피까지 보급받았습니다 제주도에 예쁜 카페가 많다 그래도 이 스타벅스 네임드 때문인지 스타벅스에 사람이 얼마나 많던지 여기가 이제 다락 쉼터라고 그 라이딩 하시는 분들이 쉬어가는 쉼터라서 막 잔디에 누워 계신 분들 보니까 낭만 그 자체 제주공항에서 숙소까지가 한 6, 7km 정도밖에 안 됐는데도 어깨가 아팠거든요 가방을 메고 걸어서 한 바퀴를 걸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제 그 만나신 분이 가방 메는 법도 다 알려주셨어요 끈 조절하는 거랑 허리에 이렇게 지탱하는 방법이랑 밤새 내내 알려주셔가지고 오늘은 어깨 아프다는 생각이 한 번도 안 들고 걷는 것 같아요 숙련자들의 그런 노하우들을 잘 전수 받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애월고등학교 앞인데 쭉 벚꽃이 피어 있어요 사람도 많이 없고 여기가 좀 애매한 지점에 있어서 그런지 그냥 커플들만 예쁘게 사진을 찍고 있네요 윤중로 벚꽃축제가 워낙 커서 그런지 희소성 있게 느껴지진 않네요 커플이 아니라 그런가? 이제 여기서 협제까지는 약 3시간 정도면 가는데 3시간에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느낌? 박지리까지 왔습니다 계속 쉴 곳이 안 보일 것 같아서 주차장에 있는 벤치에서 잠깐 쉬었다 갈게요 아까 스타벅스에서 테이크아웃한 커피 저기 밑에도 길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걷고 있어요 제주 배추는 해풍을 맞고 자라서 그런지 크기가 엄청 커요 저렇게 큰 배추 처음 봤어 와 진짜 크다 금성리 도착 걸어 다니니까 도장 깨는 맛이 있네 도장 깨는 맛. 와 제주도에 배추가 되게 많구나 제가 본 작물 중에서는 파랑 배추가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여기도 배추가 진짜 커 크기가 얼마나 냐면 웬만한 사람 얼굴 세 개만 한 크기? 얘는 파가 아니라 양파구나 양파 서울 촌놈이라 양파를 못 알아봤습니다 떠나요 혼자서 모든 걸 훌훌 버리고 커피 소요도 좀 해주고 뷰도 진짜 예쁜데 바람이 진짜 시원하게 불어가지고 땀이 다 씻고 있어요 지금 카메라로 보일지 모르겠는데 옷이 땀에 다 젖어가지고 소금띠가 생겼거든요 와 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심각해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웬 옷도 안 빨아입는 애가 체크인하러 왔지? 이러고 체크인 안 받아주실까봐 옷을 갈아입었어요 와, 저렇게 심할 줄 몰랐네 일주소로로 쭉 가면 은 금방 도착하는데 여기 해안도로 따라서 걷고 싶어 가지고 조금 돌더라도 지금 해안도로로 다시 나온 거예요 여기서 찾아봤더니 한 2시간 오늘 또 본격적으로 걷는 거는 1일차 하긴 하니까 더 예쁜 길로 한번 걸어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낚시 포인트인가봐요 저기 막 갯바위 같은 데서 낚시를 많이 하고 계죠 저기 보이시나요? 지금 막 물이 들어올 때라 낚시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낚시 한 번쯤 해보고 싶어 야, 여기 돌계단이 있길래 내려와 봤는데, 막 물이 엄청 맑거나 그러진 않다, 여기는. 파도가 차서 그런지. <웃음> 어, 오리들이 너무 한가로워 보여. 진짜 딱 1시간 남았습니다 제가 중간에 해안가로 이렇게 계속 빠져가지고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됐는데 1시간 바짝 걸어가 볼게요 목말라서 일단 물 하나만 사야겠다 역시 제주도에서는 제주삼다수 입반 대고 먹는 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기 좀 지나가도 될까? 안 될까? 내가 비켜갈게 안녕 이제 진짜 조금만 더 가면 돼 10분 15분 남았네요 빨리 가서 개운하게 씻고 싶다 그래도 이제 슬슬 고프고 아까부터 화장실이 가고 싶었는데 거기다 이제 삼다수까지 때려 부어 가지고 화장실도 빨리 가고 싶어요 와 오늘 미세먼지가 좀 있는데 이제 저기 비양도가 보이네요 비양도 바다랑 자연스럽게 합쳐지면서 협재에 거의 다온게 느껴지네요 그래도 어떻게 오긴 오네요. 이렇게 이제 한 7번, 8번만 더 하면 한 바퀴를 돌수 있어요. 어서 오십시오. 협재리 별거 아닌데 성취감이 쩔어요. <웃음> 제 방은 여깁니다 아, 씻으니까 너무 개운한데 너무 피곤해졌어 갑자기 그래서 빨리 이제 나가서 이 주변에 맛집 가서 저녁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우면 잘거 같아서 빨리 나가야겠어 날씨도 쌀쌀해지고 그래서 뜨끈한 흑돼지 국밥 한 그릇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화학 첨가물을 안 넣는데 었 이런 맛이 날 수가 있지? 화학 첨가물이 안 들어간다길래 평양냉면 같이 이렇게 맹맹한 맛이 날줄 알았는데 육수에서 진짜 깊은 맛이 나고 돼지는 엄청 부드러워 가지고 막 느끼하거나 이런 것도 하나도 없이 담백한 맛만 딱 있는? 깍두기랑 양파가 진짜 맛있어요 국밥은 역시 깍두기가 맛있어야 되는데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여기는 진짜 물이 맑음 그 자체 파도가 좀 잔잔해서 그런지 앞전에 봤던 해수욕장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확실히 인기가 많은 해수욕장들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목표지점인 협재해수욕장까지 왔는데 오늘 총 30.52km 또 내일 도 열심히 걸어야 되니까 오늘 숙소에 가서 몸좀 풀어주고 그래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